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자, 오늘 아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카메라를 약간만 올려볼게요. 제가, 어, 사진을 찍을 때하고 지금 유튜브 하니까 조금 각이 달라지네요. 음, 살짝만 내리고, 네, 약간 뒤로요. 자, 오늘은 고관절 운동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서서 할게요. 네. 네. 어, 자 고관절은 이 다리와 골반 사이 그러니까 이 골반 뼈와 허벅지, 대퇴골 사이의 이 관절이자 그래서 여기 고관절을 어, 기본적으로 고관절의 움직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고관절은 어, 옆에 이렇게 의자 있으시면 이렇게 하나 놓고 해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상체를, 상체를 이렇게 다리를 향해서 숙이는 동작. 이런 과정은 다 고관절을 굽히는 거죠. 네, 고관절에 굴곡. 네. 반대로 네. 다리를 이렇게 뒤로. 그러면 고관절이 펴지는 동작이 되겠죠. 또 엎드린 상태에서 내가 상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도 역시 고관절은 펴지는 동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고관절이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걸어 다니거나, 네, 앉아 있다가 일어나거나, 이런 관절 운동을 할 때, 고관절에서는 굽히는 것과 펴는 것. 굽히는 거 이제 고관절에서는 굴곡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뒤로 펴는 것은 신전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런 두 가지 동작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이고요. 어, 제가 잠깐 썸네일에서 보여드렸던 건, 요런, 요런 자세를 했었죠, 제가. 네. 이거는, 네. 옆으로, 고관절을 지금, 요렇게 한, 다는 거는, 외, 바깥쪽으로 돌린 거거든요. 외회전.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똑바로 다리를 옆으로 할 때는, 네. 바깥쪽으로 벌림. 네. 그래서, 외전 네, 외회전은 이제 한글말로 하면 가쪽돌림 이렇게 부르고요 네, 바깥쪽은 이렇게 외전은 벌림 이렇게 말하죠 네, 반대쪽도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런 고관절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발끝을 살짝 바닥에 대시고요 한발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려 보세요 네, 이게 가쪽돌림 외회전이죠 네, 그리고 그대로 다리를 편 상태에서 옆으로 벌려보세요. 네. 이게 외전, 벌림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움직임이 더 있어요. 벌렸으면 다시 안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모았죠? 모음이고요. 네. 내전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 흔히 제가 여러 영상에서 내전근이라고 말씀드렸던 게이 근육을 사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리를 안으로 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바깥쪽으로 아까 외회전이 있었으면 반대 동작 이렇게 돌아올 때는 내 회전으로 돌아오게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제 영상 중에서 현 자세에 앉아서 하는 현 자세 참 많이 보셨잖아요 자, 현 자세 이렇게 하는 자세였죠 앉아서 한 발을 앞으로 하고요 한 발은 뒤로 해서 이렇게 앉았죠 이현 자세를 할때 굉장히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셨죠 이렇게 엉덩이가 네, 뒤쪽 엉덩이가 들려 있고요 고관절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자, 이 현자세 각을 한번, 다리 움직임을 보세요. 뒤 다리. 네. 안쪽으로 고관절을 회전해서 앉아 있는 거거든요. 이 동작이. 자, 서우스댄 똑같이 생각해 볼게요. 요렇게. 네. 우리가, 어,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할때내 발끝을 한번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요. 약간 발끝이 살짝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죠. 한 30도 정도까지는, 어, 크게 뭐 이렇게 막 팔자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요. 그 이상으로도 많이 벌어져 있으시거든요. 늘이 각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깥쪽을 향해서 벌어져 있는 이 각이 굉장히 큰 분들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이팔자라그러면 약간의 외회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관절이 바깥쪽으로 약간 이렇게 외회전이 돼 있는데 현재 세라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반대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내 회전을 해야 되니까 바깥쪽으로 돼 있는 고관절, 외회전되어 있는 애들을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 와야 되죠. 근데 이게 안 돌아온다는 얘기죠. 현자세가 잘안 되고 고관절도 아프고 또 여기 무릎 안쪽이 땡기거나, 네 허리가 아프거나 이렇게 되시는 경우도 다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자 반대쪽도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외회전, 현자세 형태의 안으로 내회전. 네, 이 움직임이 잘안 되는 분들이 이제. 현자세 할때 힘들다. 어느 한쪽이 힘들다? 아니면 좌우가 다 힘들다? 이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현자세가 굉장히 그래서 의미가 있는 자세거든요. 여러분들의 고관절을 이 움직임을, 특히 고관절은 여러분들 이렇게 팔을 돌리면 다한 바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게 어깨 관절이 360도 다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죠. 고관절도 역시 움직임 범위는 어깨 관절보다 작긴 하지만 역시 회전이 다 되는 관절이거든요. 자, 한번 이렇게 한 다리를 들어 볼까요? 천천히 내이 무릎으로요, 원을 그려 보세요. 네, 지금 이렇게 돌리고 있죠? 네, 이렇게 무릎으로 원을 그리면 이때 돌아가는 관절 가장 크게 움직이는 중심은 여기, 고관절에서 돌리고 있거든요. 회전이 되는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을 그냥 붙인 상태에서도 바깥쪽으로 외회전, 안으로 내회전. 그리고 비둘기 자세 같은 경우에는 내 회전을 더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볼까요? 이렇게 앉아서 한 다리는 앞으로 해서 앉고요 또한 다리는 뒤로 했을 때이뒤 다리는 완전히 이렇게 고관절을 내 회전 형태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 되게 되죠 바깥쪽으로 외회전으로 항상 약간 팔자로 내가 앉아 있다 다리 발끝이 항상 바깥쪽으로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많이 벌어져 있다 하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게이 뒷다리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엉덩이 이 뒷다리 쪽에 앞쪽 허벅지 라인이 바닥에 오게 하려면 얘를 이렇게 안으로 돌려야 되죠 네. 근데 이게 어려우시니까 이현 비둘기 자세를 할때 들려버리는 거죠 네. 안 움직이겠죠 여기서 안 움직이죠 고관절이 안으로 돌지 않기 때문에 이 다리가 뒤로 이렇게 뻗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네, 힘든 자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블록이라든가 여러분들한테, 어, 뭐 의자를 사용한다거나 또 중간 단계에서, 네, 몸을 풀수 있는 다른 동작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었죠? 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서서 그냥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할수 있는 고관절 운동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음, 이렇게 옆에 의자 하나 놔두시면 조금 중심 잡기가 불안하다 하는 분들은 더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자, 기본적인 앞으로 네, 굽히는 동작 네. 이 바, 바닥 쪽에 있는 다리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높이 들기 위해서 자 볼까요 자, 이쪽 발 여기는 디디는 발이에요 자 그리고 반대쪽 이렇게 들어 올릴 때이 골반 이렇게 옆으로 흔들거리거나 뒤로 빠지거나 하지 않게 여기 딱 중심을 골반을 고정을 시켜 놓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하나, 손으로 이렇게 골반을 잡아주세요. 움직이지 않도록. 둘, 셋, 넷, 네. 반대쪽도 해볼까요? 안 움직이는 면을 잘 잡아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네, 자 이제 반대로 뒤로 가는 동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펴는 동작, 다리를 펴서 한번 움직여 볼까요? 뒤로, 뒤로. 그러면 고관절을 펴는 동작이 되겠죠? 신전, 셋, 네. 반대쪽도 바꿔서,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다리를 뒤로 보낼 때는 보내는 쪽을 골반을 잡았죠 네, 이렇게 의자를 하나 이렇게 의지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서서하는 동작에서는 고관절만 100% 작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위쪽에 허리라든가 이 발의 영향도 약간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어, 고관절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의자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제. 어, 옆으로 여는 동작을 해볼게요. 하나, 둘. 자, 이때 잘 보셔야 될게 반대쪽 골반이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갈때 이렇게 밀릴 수 있거든요. 밀리면서, 밀리면서 이렇게 갈수 있어요. 이건 고관절이 못 움직이니까 대신에 허리를 쓰게 되고요. 반대쪽 골반은 이렇게 밀면서 이쪽 가기 더 밀리면서 상대적으로 그 반동을 약간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동을 주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 하나 둘 상체가 이렇게 따라가면 이거는 상체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상체 라인 허리 등을 세워 주시고요 고정 하나 둘셋넷 네. 반대쪽도요 이번에 뒷모습으로 해볼게요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은 반대, 오른쪽이고요. 하나, 둘 이쪽 라인에 잘 고정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허리, 등이 부분 움직이지 않게 셋, 넷 어, 여러분들이 벽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조금 더 하기가 쉽거든요. 이 벽에 내 팔꿈치를 이렇게 가져가셔서 우리 옆으로 이렇게 옆구리 허리 옆구리 잡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잡는 모양으로요, 벽에 내 팔꿈치를 딱 붙이고 서보세요.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벽에 팔꿈치 붙여서, 네, 이렇게, 어, 발도 똑같은 간격. 네, 발하고 발은, 그러니까 내 팔꿈치 하나 길이만큼 벽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벽 쪽에 팔꿈치와 골반을 딱 고정, 움직이지 않게 발도 딱 바닥에 굳건하게 디디시고요. 반대쪽 다리, 하나. 이때 이제 움직인 반대쪽 골반이 느껴지실 거예요. 많이 이 고관절이 움직임이 덜한, 어, 주, 어 벌리는 움직임, 외전이 잘안 되는 분들은 허리를 쓰면서 이렇게 골반이 약간 이렇게 반대쪽이 이렇게 실록실록 밀, 밀리면서 움직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걸 느껴보세요. 그걸, 그 움직임을, 이 밀리는 움직임을 최소화하려고 해보세요. 손을 그럼 조금 더 아래쪽으로 잡으시면 골반은 더 많이 느껴지겠죠? 네. 그대로 양손 다 골반 라인 잡고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벽 쪽에 있는 골반이 최대한 이렇게 밀려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또 반대로 가볼게요. 이걸 연결하면 이제 어, 하나의 어, 연결된 어떤 우리가 체조 형태의 움직임도 가능하겠죠? 네, 이 팔꿈치 하나 길이만큼 발도 똑같이 바닥, 벽에서 떨어뜨려주세요. 네, 양손 골반 딱 잡아주시고요.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제대로 네, 돌아왔어요. 네, 렇 그래서 좌우에 특히 고관절이 약간 이렇게 외회전되어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리는 외전, 벌림 근육은 오히려 약화되기 쉽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발끝이 바깥쪽을 향하게 되면 뒤쪽이 여기가 고관절 말고 여기는 천골과 장골 사이의 자 천장 관절이거든요 여기가 좁혀지면서 이 옆에 중둔근이라고 하는 옆으로 우리가 골반을 움직일 때 하는 이 메인 근육이 약화가 되거든요 여기 이쪽 라인으로 자, 발끝이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았어요 네, 바깥쪽을 돌게 되면 네, 이 라인에 힘이 조금 빠지게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바로 11자로 났을 때와 이렇게 발끝을 바깥쪽으로 45도로 났을 때 힘이 고관절보다 약간 자, 어, 무릎이나 이 밑으로 발쪽으로 약간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발끝이 11자로 향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걸었을 때 왠지 무릎도 아프고 위에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특히 이 고관절의 평상시에 이 각이 바깥쪽으로 외 회전이 되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팔, 흔히 얘기해서 팔자 형태의 고관절의 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동작을 다시 해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팔꿈치 이렇게 벽에 붙여주시고요. 앞으로 하나, 둘, 제가 보일 수 있게 약간 사선으로 서볼게요. 자, 양쪽 골반을 이렇게 딱 고정을 해놓고요. 셋, 넷, 다섯. 여섯, 네또 반대로도 가볼게요 팔꿈치 벽에 딱 붙여서 고정해 주세요 네, 그리고 양손 이렇게 네. 골반 옆면에 골반을 잡아주세요 네, 그리고 어, 배를 이때 안으로 살짝 당겨주시면 조금 더 골반의 어, 코어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골반이 더 안정이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맨첫 번째 했던 기본 동작 의자 하나 잡아주시고요 네, 그래야지 다리나 상체의 흔들거림에 영향을 훨씬 적게 받게 되거든요 자, 앞으로 움직여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반대쪽 하나, 둘, 셋 네, 자, 뒤로 가볼게요 그대로 펴서 움직여 볼게요 굽혀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요 굽혀서 움직이게 되면 조금 다른 부분이 허리를 더 사용하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대로 하나, 둘, 이때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쓰는 분들 이 있죠 그러니까 고관절 대신에 허리를 써서 몸을 젖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도록 이 허리 등라인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 고정해 놓으시고요 왼팔이 뒤로 그러면 많이 못갈 거예요 느껴보세요 자, 허리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쪽, 허리 고정,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게 고관절이 뒤로 펴지는 각이죠. 네, 자, 잠깐만요. 채팅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또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초파파티비님 오셨네요. 네, 다들 지금 운동하고 계신가봐요. 같이 저 보시면서, 네, 자 앞뒤로, 네, 굽힘, 평, 네, 굴곡, 신전이고요. 바깥쪽으로, 네, 이렇게 지금은 벽 아까 이용해서 하는 동작 보여드렸고요. 네, 바깥쪽으로 벌림. 이때 벽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벌리는 동작만 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벌릴 때 메인 근육은 네, 중둔근이에요. 중둔근. 네. 그리고 벌렸다가 모아서 돌아올 때는 내전근이 메인 근육이죠. 안쪽 허벅지 근육. 자, 벌릴 때는 바깥쪽에 네. 엉덩이 옆면에 벌리는 벌렸다가 네. 돌아올 때 내전근. 네, 이렇게 사용이 되거요 이제 이렇게 바깥쪽으로 외회전해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쓰죠 네, 이제 그 발을 그대로 놔두고요 천천히 이 골반, 여기가 고관절이죠 그러니까 이 골반은 고정이 되어 있고 다리뼈가 이렇게 허벅지 라인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내회전이 되겠죠 네, 이때 여기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해서 잡아주세요 반대쪽 골반이 움직여 버리게 되면 이 여기 내외전이 아니라 이쪽 라인이 이렇게 밀리면서, 네, 다른 운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골반이 고정된 상태에서 천천히 다리가 안으로 돌아서 이게 내외전이 되죠. 네, 이게 더 각이 커지게 되면 이렇게 뒤로 그러니까 돌려서 네, 비두기, 비두기 자세 이런 형태가 되고요. 현자세가 되죠? 또 발끝 다시 세워보시고요. 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네외 회전 네. 안으로 천천히 돌아오세요. 네 회전 왼쪽 오른쪽에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골반의 좌우가 다 똑같지 않고 약간의 불균형 미세하게 다 있거든요. 네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돌아오는 게 힘들수록 이 무릎 라인에 더 압력이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고관절의 네. 회전이 한쪽 방향으로만 잘 된다 그러면 무릎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강한 압력이 걸리게 돼요 고관절에서 시작된 근육들이 이 바깥쪽 라인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안쪽 라인으로 붙기도 하고요 또 안쪽 고관절에서 이렇게 안쪽 무릎 바로 밑에까지 여기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외회전 동작만 하게 되면 근육의 길이가 거기에 맞춰져서 완전히 딱 고정이 되어 버리죠 천천히 안으로 가져와서 네. 이런 움직임이 한쪽 방향으로 근육이 너무 타이트해지지 않게 근육에 탄력을 주는 움직임이 되겠죠? 네,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서서 자제 다리 보세요. 지금 살짝 든 상태에서 고관절을 내회전해서 발이 이렇게 바깥쪽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상체 이렇게 쓰지 않아야 되겠죠? 정진. 자 의자를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가시고요. 자 들어서 이렇게 발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회전이에요. 고관절을 내회전을 시켜보세요. 자 들어서 하나, 둘, 네. 이 손으로 고가, 골반을 잡아두셔도 돼요. 셋, 네. 허리가 약간 관여를 하지만 고관절이 조금 더 많이 내회전이 돼야지 이게 가능한 동작이죠. 네. 반대쪽, 네, 의자 이렇게 반대쪽에 놓고 해볼게요. 한손 의자 잡으셔도 되고요. 네, 반대쪽 정지하고 있는 골반을 잡으셔도 돼요. 네, 이제 들어서 바깥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좌우가 중심이 똑같지 않아요. 어느 쪽은 하다보면 이렇게 많이... 골반이 쓰러지듯이 옆으로 흔들리는 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잘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아니면 의자 잡으시고요 조금 더 중심이 잘안 잡히는 분들을 의자 잡으시는 게 훨씬 안정감이 있고요 내 네, 하체에 고정되어 있는 다리가 더 힘이 있어요 그러면 네, 골반만 잡고 하시면 돼요 셋넷 이렇게 좌우 비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채팅하신 분 계셔서 읽어볼게요. 네, 네 맞아요. 사무실에서 하시기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매트 없이도 할수 있는 서서하는 동작으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자 내회전 다시 해볼게요. 이거 거의 의자 앉아 계시면 약간 이렇게 무릎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앉아 있는데 우리 허리가 또 바로 잘안 세워지죠. 약간 뒤로 밀리거나 어떤 분들은 반대로 요렇게 네 앞으로 허리를 살짝 젖힌 상태에서 버티고 있거든요 네자 이렇게 제이 들어 올려서 바깥쪽으로 외회 내회전이죠 발이 바깥쪽으로 돌고요 그러니까 무릎은 바깥쪽으로 돌고요 고관절은 안으로 도는 동작이에요 네 이렇게 되죠 자, 이런 동작은 여러분들이 좀 평상시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관절의 회전각을 좋게 해주셔야지 안에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고관절 안에 이렇게 굵은 동맥이 하나 지나가죠. 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요. 고관절이, 네. 일단은 그냥 뻐근하고 다리에 힘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나실 수도 있고요. 이제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고관절에 이 위에 이렇게 대퇴골이 다리뼈의 둥근 부분이 여기 이렇게 골반뼈 사이에 이렇게 딱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걸려있거든요. 이 부분이 괴사가 돼요. 썩어서. 네. 기능을 잃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고관절의 움직임이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아주 원활하게 그리고 자주 일어나야지 여러분들이 이 고관절 내부가 혈액순환도 잘 되게 되고요. 그 주변의 근육들, 네. 어, 여기가 아픈 분들, 또요 안쪽 라인이 아픈 분들 다 고관절에 걸려있거든요. 네. 그리고 요 서해부 있죠? 흔히 사타군이라고 하는 요쪽 라인이 아픈 분들도 이 허리 속 근육인 장요근이 이렇게 고관절, 요, 요 라인을 타고 요 밑에까지 붙어 있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고관절 움직임이 정말 중요해요. 네. 어, 인쇄에서 가장 많이 힘을 받는 관절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관절 운동을 굉장히 제걸 많이 검색해서 보시고, 네. 어, 많이, 어, 어, 지금 필요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어, 좌전골 때문에 이제 고민하신 분들 이 있죠? 시험이 이제 앞,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많은 분들이 지금 제 영상 보면서 지금 연습하고 계시는데요. 좌전골에서도 기본은 네, 하체는 그냥 선 상태에서 해볼까요? 하체는 그대로 네, 고정이 되어 있고요. 고관절을 사용하면서 상체가 점점 하체 쪽으로 가까워지는 동작이잖아요. 네. 이 고관절의 움직임이 깊은 굽힘이 잘 되셨을 때 전굴이 되겠죠? 네. 네. 주변에 뭐 햄스트링이 당긴다는 거나 이런 것들도 물론 보셔야 되겠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이 모빌리티의 중심은 고관절의 힙조인트가 제대로 천천히 굴곡이 될수 있는 모든 이 주변에 이걸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해 주셔야지 전구리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겠죠? 네. 들이쉬면서 돌아오시고요. 네. 각자 이 몸에 사용하는 습관들이 조금씩 다, 오랜 것들, 오래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각도에서 몸을 움직이면서 하나하나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잘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또 아니면, 아, 이걸 했더니 내가 왜, 왜 아프지?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기가 아프네? 왜 아플까? 이제 그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자세를 많이 하고 있지? 네. 주로 어느 쪽 다리를 더 많이 힘을 실고 있지? 이런 것도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어, 내 몸을 이해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자, 그래. 오늘 영상은요. 이제 어, 여러분들이 올라가고 난 뒤에 사무실에서 이렇게 그리고 가정에든 어디서든지 서서 다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반복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은서님 <웃음> 네 저도 감사합니다 아, 네자 이제 오늘 어, 방송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